단항에는 유명한 콩카페가 있지요 하나가 한강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께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저 정면에 금은빵 저 뒤쪽으로 보이는게 한시장이거든요 네저 한시장에서 아주 그만 오시면은 네, 이렇게 콩카페가 있어요 네, 여기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아요 네, 한강 앞에는 뭐 한국사람들 바글바글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까지 다 콩카페를 쓰나봐요 자, 꾸여를 따라서 홈카페로 가는데 아, 2층 아, 꾸여는 2층으로 가네요 1층 가서 2층에도 주문하는 데가 있나? 뭐 있겠죠? 아, 아니면 여기 웨이터가 직접 와서 주문을 받나봐요 약간 인테리어가 그... 왜그 전쟁 같은 거, 아니면 군인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좀 다른 뭐 다른 도시에도 콩카페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보다 다낭 여기 새로 오픈한 콩카페는 되게 뭐랄까요 뭐 신구의 조화라고 해야되나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좀 옛날 뭐 학교 그런 나무 창틀 같죠 그리고 여기 바깥자리도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나 2층에서 이렇게 1층을 또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뻥 뚫어져 있네요. 자, 일단 2층에서는 주문을 할수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제가 직접 주문하는 게 아니라 웨이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 앉아서 네, 웨이터한테 주문을 한번 해보죠. 뭐, 자, 요 자리 여기 일하시는 네, 분이 메뉴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메뉴도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커피 어디 있어요? <웃음> 코, 코코넛 커피가 안 보이는데 좀 찾아봐야 될것 같네. 코코넛 커피? 그치? 아, 코코넛 커피는 좀 뒤로 가야 되나 봐요. 아, 코코넛 커피는 여기 있고요. 어, 45K, 45,000동이네. 아, 45,000동이면 베트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두배 이상이에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 돈은 2,200원 정도 하니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죠. 자, 잠깐 좀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아, 꼬 꾸요랑 잠깐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또 꾸요 차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좀 실내가 좀 어두워서 잘 찍히진 않는데, 네. 이게 바로, 그렇게 한국분들이, 네. 콩카페 와서 찾는다는, 코코넛 커피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맛이나 한번 볼까 그리고 아, 옆에 거는, 이거는 카카오 커피에요.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은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니까 왜 남들 먹는 거다 먹잖아요. 그래서, 요게 코코넛 커피인데, 이 카카오 커피는 역시, 네, 우리 현지인인 꾸요가 시킨 거예요. 저러고 멍, 멍 때리고 있어요, 꾸요는. 네. 그래서, 이거는 꾸요 거고, 이거는 제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커피에 그 코코넛 그 코코넛, 바다 코코넛이랑 과자 혹시 아시나요? 네, 그 과자를 완전히 잘게 갈아서 집을 내갖고 넣어놓은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요. 이게 4만 5천 동.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원, 300원 정도 하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네, 시간이나 좀 보내면서 에어컨 바람이나 세면서 근데 에어컨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2층, 3층에 오시면은 이렇게 발코니도 있어요. 네. 저기 뒤쪽에 한시장 보이죠? 네. 꾸이어도 보이죠? 와, 여기 1층이고요. 여기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와서 앉았던 자리도 있고.